안녕하세요. 코델리아입니다. 오늘은 5분만 투자했는데 식당 비주얼이 나오는 순두부찌개 만들기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네, 밀키트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밀키트 안에 구성품은 양지 육수, 순두부찌개 양념, 고추 기름, 순두부가 들어있습니다. 따로 준비한 건 대파 반대와 달걀 한 개, 애호박 조금입니다. 가이로 순두부의 비닐을 제거해서 순두부 모양 그대로 접시에 담아 준비해둡니다. 호박은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지고 대파는 어슷썰기합니다. 뚝배기에 육수와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보통 순두부찌개 끓일 때물량을 조절 못해서 찌개가 싱거워질 때가 많은데요. 어, 키트 제품이라서 여기서 정해준 대로만 넣으면 정말 맛있는 간이 딱 맞는 찌개를 끓일 수 있습니다. 양지 육수에 양념장을 넣고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 순두부를 넣어줍니다. 순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뚝뚝 잘라주시고요. 준비해놓은 애호박을 넣어 3분 정도 끓여 순두부에 양념이 쏙쏙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시원한 맛을 내어주는 대파도 넣고요. 순두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계란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추기름을 쭉 불러주세요. 칼칼한 국물에 보들보들한 순두부가 너무나도 맛있는 순두부찌개 의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